네 안녕하세요. KICD 창업 멘토링 센터 박정용 멘토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멘토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뭐 원래 좀 짚고 넘어가 보자면 멘토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사실 찾아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 같이 가끔 찾아뵈면서 밥도 같이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런 거겠죠. 근데 네, 사실 지금 창업 멘토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약간 정책적인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에서 지원 사업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교육만 시켰어요. 근데 수년 전부터는 교육과 멘토링을 함께 받으면서 지원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창업 멘토링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지원사업 전거 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원사업이 창업의 왕도는 아닙니다만 일단 지원사업 후에는 프로세스 멘토링이다. 제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원사업에 붙은 다음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함께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시제품을 개발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초기 매출이라든지 뭐 직원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 가시겠죠. 그 과정 속에서 전문가 그룹이 있고요. 뭐변리사 회계사 이런 분들 또 일반 비즈니스 멘토라고 해서 사업 경험이 있는 멘토들의 또 조언들이 있겠죠.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뭐 명사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그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의 또 성공 멘토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사업 자체에서는 대부분 이런 분들이 뭐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세스를 잘 밟아서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초기 매출을 낼수 있는 시장 진입을 할수 있는 걸 도와주는 분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창업 멘토링을 활용하시는 것은 당연히 지원 사업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매칭이 됩니다 매칭이 돼서 주어지게 되는 거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좀 조언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또 귀찮다는 하 분들도 있어요 아 내가 내 사업 알아서 하는데 응? 그러면 뭐 지원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 물론 자신하고 좀잘 맞고 안 맞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 멘토들도 계속 보수 교육을 받고 또 그런 자격 요건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멘토풀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믿으시고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이상 꾸준히 만나시면서 본인의 창업 근황과 현재 진행 상황 등을 계속적으로 멘토와 상의하시는 게 좋고 단임 멘토라고 흔히 부르는 이렇게 한 명의 멘토 말고도 사실은 그룹 멘토링 또 협업 집단 멘토링 또 단임 멘토가 다른 멘토를 소개하는 등등 현재 많은 주관기관들이 멘토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보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래서그 부분들을 잘 따라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전 멘토링이잖아요 지원사업 활용하지 않더라도 또 지원사업 활용하기 이전에 먼저 지역에 있는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또 민간 액셀러레이터들이 제공하고 있는 이른바 무료 상담, 무료 멘토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업 준비도 하시고 또 지원 사업 준비도 하시고 또 실전 창업 바로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있는 많은 인맥과 정보들을 파악하시면서 가시게 되면 어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의 멘토에 이 창업 생태계의 많은 정보들이나 많은 또 인맥들이 연결돼 있겠죠. 저는 그 인맥들을 사업을 하신다는 분들은 꼭 활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업 멘토링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사업의 조언이죠. 여기서 좀 컨설팅하고 좀 구분을 해볼까요? 이제 예전부터 컨설팅이라는 개념들은 있어 왔죠. 그러면 어떤 정기적인 회차와 또 일정한 결과 보고서가 나옵니다. 하지만 멘토링은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정한 정도의 결과물이 없더라도 창업자와 계속 조언하고 소통하면서 그 창업자를 도와준다는 개념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떤 결과물을 꼭 얻는다기보다는 계속 나의 근황과 사업 진행을 프로세스를 함께 겪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적합한 창업 멘토링이 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멘토링이란 무엇인가 일종의 조언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앞에 또잘 말씀드리긴 했지만 너무 또 멘토링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멘토가 예를 들어서 막 시키는 대로 한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사업가는 자신의 주대가 있어야겠죠. 자신의 계획과 또 행동력이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소통하고 점검받는다는 의미가 강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소개받을 수 있는 인맥이라든지 정보라든지 뭐 외주 공간 또 어떤 면에서 뭐 정부 지원 사업에 또 추가 정보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창업자들 중에 이 멘토가 또 소개해 줄수 있는 유사 아이템이나 또이 업종이라도 함께 결합하면 좋을 수 있는 그런 인맥들 또팀 빌딩 또 직원 구하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내가 찾는 건 기본이지만 지역에 있는 창업 멘토들이 여러 사례들을 겪고 있고 여러 기관들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창업 멘토링을 본인들의 사업에 좋은 동반자, 든든한 조언자로서 의미가 크다. 컨설팅처럼 완전히 내 사업을 내 것만 잡아가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더라도요. 창업 멘토링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제가 그... 창업에 대한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하고 연관해서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노인과 바다를 한번 떠올리시면 재밌어요 그 노인과 바다에서 배를 띄우잖아요. 그래서 그 노인이 먼 바다를 나갑니다. 나가서 결국에는 그 당시 아마 그 황새치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요. 어떻게든. 잡아내고 그거를 잡아서 오는데 상어 가다 뜯어먹죠. 그래서 결국에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뼈만 남는 이런 과정들이 아마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이유가요. 정부 지원 사업은 사실은 사업의 왕도라기보다는 처음에 출발할 때요. 참치캔을 실어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출발해서 바다를 나가는데 배도 작고 팀원도 별로 없고 이 배로 어찌 먼 바다까지 가서 실전 사업을 하기가 좋겠어요. 즉 고래를 당장 잡기가 쉽지 않겠죠. 작살이 맞는지 그물이 맞는지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한번 출항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출항을 할때그 대신 고래를 목표로 해서 출발하긴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바로 고등어하고 오징어 잡아 먹으면서 가려면 은 굉장히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항구에서 출발할 때 이분들의 사업계획을 듣습니다. 사업계획을 듣고 어느 정도 출항의 의미가 있고 한번 시작해볼 만하다 하는 분들에게는 참치캔을 한 100개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식수하고 참치캔이 실려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고래에 집중해서 출항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당장 고래를 잡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래는 먼 바다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출항을 해서 시장을 파악하고 또 바람이나 또 조류도 파악해보고 그물이 맞는지 작살이 맞는지도 한번 좀 피보팅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겪기 위해서는 처음에라도 식스와 참치캔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대부분 정부 지원사업은 시제품 만드는 데까지를 많이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공간 지원 사업도 있고 사업화 말고도 뭐 투자라든지 기타 많은 지원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죠 이렇게 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본인들이 출발하셔서 신경을 쓰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만약에 다시 항구로 돌아와서 재출발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분들이 고등어를 잡는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 만큼의 기간과 리스크와 시간과 돈 이런 것들을 잡아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창업 멘토링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옆에서 마치 스포츠팀을 운영하듯이 코치가 계속 이분의 훈련과 이분의 진척 상황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즉 창업을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한다기 보다는 준비 상황에 따라 다르고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출발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경험해보고 본인들의 아이디어가 시장의 고객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먹힐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볼수 있는 최단기간의 훈련기간을 겪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한편에서는 정부 지원사업을 하려면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내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업계획서도 사실은 계획표에 불과하죠. 그래서인지 사실은 작년부터 중기부 창업진원 라인이 가장 많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쪽에 사업계획서가 되게 간략해졌습니다. 그리고 최종 PT가 사실 5분 발표로 많이 평준화됐죠. 그 이유는 많은 창업자분들께서 내 아이템을 어떻게 5분 안에 표현하냐 어떻게 5장, 10장 안에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개념에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일단은 일종의 오디션에 한번 네 아이템을 내봐라. 그리고 그 아이템을 통해서 일종의 공정한 심사를 거치긴 하지만 상대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1차 단계에 합격을 시키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자금과 여러 가지 지원들, 멘토링을 통해서 그 다음 대결를 타진해 볼수 있는, 점검해 볼수 있는, 피보팅할 수 있는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부 지원 사업을 무조건 사업의 왕도라고 보실 필요도 없지만 어쩌면 본인들이 무작정 자신의 자금과 무조건 자신의 계획만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창업 준비 단계에서 꼭한 번쯤은 고려해보고 활용해볼 수 있는 꼭 자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금만 활용해서 내가 멋대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부 지원 사업을 좀 오해하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분들은 또 반대해서 창업으로 무조건 내몬다고만 생각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모는 것이 아니라 창업의 뜻이 있거나 탐색하시는 분들이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지원과 멘토링 교육을 통해서 아이템을 점검하고 객관화시키고 시장에 진입을 시도해볼 수 있는지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린다. 그래서 본인들입장에서 시간 리스크를 좀 잡아주시고 뛰어드신다면 사전 멘토링에서 어쩌면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부터 아이템 점검에서부터 점검 받으시기 때문에 지원 사업의 당락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단계부터 워밍업이 되시기 때문에 훨씬 더그 다음 단계로 이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지원 사업의 의미를 가장 잘 활용하시는 창업자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창업 멘토링에서 아마 이제 누구나 이제 지원사업 전이든 후든 또 일반적으로 만나시든 간에 어떤 멘토라도 멘처에 만나면 첫 질문이 아이템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웃음> 그두 번째는 아이템 얘기 들은 다음에는 본인이 왜이 창업을 했는지의 동기나 역량이 무엇인지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객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에 대한 개념은 너무 크지만 어, 바다에 비유하자면 블루오션,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창업자가 배를 띄워서 그냥 먼 바다까지 나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면 사실은 그래서 오션이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 오션에서 그 바다에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장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내가 잡은 어떤 물고기를 잡아올 때 뜯어먹는 게 경쟁자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고객이겠죠. 그 고객, 물론 이게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타깃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하는데 요즘은 그거보다는 고객을 무조건 타깃으로 보기보다는 그 고객의 문제, 그 고객의 욕구와 요구를 먼저 파악해서 그걸 해결해주는 해결책으로서의 개념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쨌든 우리가 멘토링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 될 것은 내 아이템의 객관화와 더불어서 바로 고객에 대한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고객을 이 시장이라는 바다 안에서 그 넓은 바다에서 어디로 어떤 고객군으로 세그먼트 나누고 지정했는지 특정했는지가 멘토링의 주요 내용이 돼요 이것을요 본인들이 혼자 생각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객관화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전 멘토링의 중요성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멘토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전문가일까요? 바로 시장 전문가나 비즈니스 비즈니스 모델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멘토를 만났는데 본인 아이디어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그 아이디어와 기술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이해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와 아이템의 전문가는 바로 당신입니다. 다만 멘토들은 많은 경험과 지식과 또 공부를 계속하시고 여러 창업자들을 만나고 있고 여러 투자자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트렌드를 알고 있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템에 대한 객관화는 충분히 시켜줄 수 있는 시장 전문가이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과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생각하셔도 맞을 정도예요. 그 소양은 물론 있습니다만 알아듣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에서 보신다면 결국에는 사전 멘토링이나 그 후에 지원 사업을 통해서 프로세스 멘토링을 받으실 때 결국에는 멘토를 통해서 고객에 대한 세분화와 고객을 어떻게 특정하는가가 그 후의 전략 바로 내 시제품을 어디에서부터 인터뷰하고 어디에서부터 설문조사를 하고 어디에서부터 처음에 5명, 10명, 30명 한번 선을 보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객관화를 매우 크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창업 선배든 아니면 기존에 성공하신 분이든 아니면 전문가 그룹이든 어떤 멘토든 간에 가장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닌 스타트업이라는 공부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거나 또 하시게 될 텐데요. 어떤 왕도는 없습니다만 많이 제안 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시간과 돈이 없습니다. 작습니다.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에요. 대기업에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에서 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은 다르시겠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고 돈이 없죠. 그 안에서 내 아이템과 기술을 가지고 진입을 한번 해보시는 데 있어서 처음에 진입을 어디에다 할 것인가에 대한 고객을 특정하는 그 세분화 그 작업이 사전 멘토링이나 사후 멘토링에서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사실 멘토링을 경험해 보면요. 멘토가 도와주는 그 코칭 스킬이나 그 조언들은 사실은 한 1%밖에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아요. 물론 그 1%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스스로 그런 계획서를 쓰고 그런 말을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 정리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 멘토들이나 여러 창업자들을 온오프로 네트워킹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세분화가 되시는 겁니다. 어, 특히 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것도 툴킷으로 적어보시기도 하고 수학 뭐 분석, STP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의 모든 요점에 고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 사고, 내 아이템 중심 사고, 내 기술에 대한 사고가 아니라 고객 중심 사고, 그 고객들이 이 아이템을 왜 필요로 하는지 어떤 문제의식과 철학을 가지고 이 아이템을 시장에 내놓고 싶으신 건지 과연 이것이 시장에서 원하는 것인지 내가 만들어내기만 하면 반응을 통해서 팔릴 수 있는 것인지 팔린다면 과연 돈은 남을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하시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해봐야 합니다.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 말씀처럼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해봐야 알죠. 그 도전정신과 의욕과 여러분들이 행동대장이 되셔가지고 움직인다는 결심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리스크 대비와 객관화 작업을 위해서 특히 고객 중심사고로 전환하는 이런 점검을 혼자 하지 마시고 책으로 하지 마시고 인터넷 영상으로 하지 마시고 오프라인에 있는 멘토들하고 함께 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